오, 천일이요. <웃음> 아, 천일 <보사입니다. 웃음> 아, 어, 천일이에요. 어, 천일 복사입니다. 오늘은, 양력으로양력으로는 아, 3월 23일, 어, 아, 이고, 음력으로는연달연달 연달 2월 2일이에요. 응? 2월 2일, 어, 경진일. 요일로는, 아, 목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지금 시간이 11시, 오전, 11시가 좀안 됐는데, 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 담갔어요 열무김치. 응? 아, 기존에 이제 사촌이 갖다준거 김치 먹고 살았는데, 다 떨어졌어. 떨어져서. 그, 저, 동네 슈퍼, 그, 채소를 가끔 싸게 팔아요. 그래서, 보니까, 열무 두 단에 4,000원. 응? 쪽파 한 단에 3,000원. 오늘 비와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온다고 했는데, 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살림해 보신 분들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채소가, 올라가. <웃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마트 가가지고, 네 단, 네 단, 뭐 혼자서 뭐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지만, 뭐 김치만 먹으니까, 그 정도 하면 먹어요. 네 단, 8,000원. 그 다음에, 쪽파 한 단, 3,000원. 그거 사들고 와가지고, 어, 어제 절여놓고, 또 어제 저녁에, 그, 그속 만들어 놓고, 아침에, <웃음> 어제 저러서 건져놓고, 건져놨어요. 건져놓고, 그래서 아침에 싹딱두통 나왔어요, 두 통. 그래서 한 통은 바로 냉장고 넣어놨고, 좀 천천히 먹어야 되니까. 한 통은 바깥에 있고, 저거는 조금 삭혀서 바로 먹을 생각이고. 어쨌든, 뭐, 이 여자분들도 그러지만, 뭐, 김장김치 넣으면은할일다 있는 것 같다고 하잖아. 할일 없고, 든든하고. <웃음> 자 <웃음> 어, 오늘 이야기는 그참 이게 진짜 그 재미난 얘기인데 응? 여러분들 우리 그 사주를 이렇게 보면 사주 그 저기 철학으로 풀다 보면은 무슨 기 무슨 기 무슨 기인 이런 게 있어요 응? 자기 연월일시 그 각목별로 해 가지고 아, 누가 도와준다. 어? 이런 거. 이렇게 천널귀인, 어? 천널귀인, 뭐 천을 귀인. 어? 천을 귀인. 어? 문창 귀인. 응? 그 다음에, 그, 월덕? 어, 월덕 귀인. 그 다음에, 뭐 아니, 그, 천덕 귀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 글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영화나, 그, 만화에 보면은, 어, 저 사람은 귀인이야. 귀인 대접 알아봐야 돼. 막 이래가지고, 걔네들이 귀인 모시고 가잖아요, 에? 아, 막 그런 귀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또 이제 많이 들어본 게, 성부, 성부, 응? 성신, 성자.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천주교요 성부와 성신은 뭐 어쩌고 하잖아. 성,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 성부와 성부와 성신과 뭐 어쩌고저쩌고 성자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기도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걔네들은 마리아를 또 성모라고 하잖아. 성모. 응? 성모. 응. 아, 오늘 천일이 여러분들께 들려줄 주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나,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잘 살면, 바로, 성인. 성인의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성인. 뭐, 뭐 4대 성인. 뭐, 소크라데스 공전. 숲카모니 뭐, 이런 양반, 이런 게 아니고. 응? 그런 성인 말고. 더 나은, 더 나은 성인. 갑자기 웬 성인 얘기, 성인 얘기냐고요? 이거. 진짜 재미난 이야기였어요. 서울 사는 제자가 서울 사는 제자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어. 그꿈 얘기야. 그 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응? 뭐였냐? 간단히 고분만 그 합축해서 말씀드리면 나쁜 귀신들, 악당이랑 막 싸웠대. 꿈에서 막 싸웠어. 응? 이거 뭐그당그 그 본인 서울 아이는 서울 제자는 귀신인지 지랄인지 모르지 하여간 나쁜 놈이랑 싸웠어 근데 쪽수가 쪽수에 밀려 가지고 끌려갔어 응? 붙잡혀 가지고 끌려갔다고 예, 거기서 이제 어차피 져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웃이야 응? 그게 아웃이야 그래서 할수 없이 질질질질 끌려갔대야 딱 끌려갔는데, 거기에, 높은 사람, 나쁜 놈 대장, 응? 딱 그러더라는 거지. 야, 저분은 땡땡 성인이시다. 응? 땡땡 성인, 성인이시다. 불어드려라. 아, <웃음> 이거 대박이지. <웃음> 그래서, 거기 싸움에서 져가지고 끌려갔는데 여차하면 죽을 판인데 그 높은 대장 쫄따구들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성인인지 귀인인지 성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쫄따구들은 몰라 근데 그 위에 대장이 딱 봤을 때 땡땡 성인이 하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아니면 막 치고받고 하다가 끌고 와 보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성인이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는 못할지언정, 어, 풀어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왔대야 거기를. 그 기른 꿈 중에 한 대목이에요. 한 대목. 음? 한 대목인데 이 천일이 그 꿈풀이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기은꿈 중에 하이라이트와 포인트는 바로 그거다 땡땡 성인, 그러니까 그왜 땡땡 성인이냐 면그 서울 제자가 그 귀한 말을 알아 못 알아들은 거야 무슨 무슨 성인, 그럼 못 알아들고 성인만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땡땡 성이 자기도, 응? 그게 무슨 성이라니 그건 기억이 안 난다 이거지. 하지만, 거기서 그 꿈으로 알려준 건 뭐냐면은, 서울 제자가 성인, 성인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성인 반열에. 야, 그러면 야, 그, 뭐 성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뭘, 씨발, 아유, 죄송합니다. 뭘, 뭘 아무나 해. 절대 아무나 못 하는겨. 물론, 그 성인, 땡땡 성인이 어떤 의미의 성인인지, 응? 어떤 의미, 어떤 뜻, 그거는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천일은 알아요. 응? 알아. 성인에도 종류가 많아요. 응? 아까 좀 드리지만, 천덕균, 천을균, 뭐, 월덕균, 응? 이런 식으로, 그, 천상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사주풀이에서. 그게 아닌, 무슨 무슨 성인. 자, 보세요. <웃음>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가진 게 없어. 근데, 나보다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줘. 막 도와줘. 아, 그럴 때, 우리 그, 도교라든지 천상계에서 성인이라도 표현해줘요. 응, 성인이라고. 그것도 무슨 성인이 되는 거야. 응? 우리 공덕. 공덕을 베푼다고 하잖아. 공덕. 그, 저기, 그, 회심곡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응? 어? 그, 뭐야 응? 어? 내과에 돌을라서 행인들 다리, 다리를, 그, 내과를 건너게 해줬느냐? 그게 월천공덕. 응? 어? 또, 배고파서, 응? 어? 배고파서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응? 어? 도와줬느냐? 무슨 공덕?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있어요,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 땡볕에 운막 가려가지고, 운막을 져가지고, 오고하는 사람들, 쉴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해 줬느냐? 막 그렇게 쫙 나열하는 그러한 좋은 일의 그 대표적인 예들을 쭉 들어가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 서울 제자에는이 철지랜드 그랬을 거예요. 아 선생님, 선생님, 아제뭐 잘한 것도 없는데요? <웃음> 내가 잘한 다 하고 알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이미 큰 적이는 아니야. 응? 오고 가는 사람들 할때길 몰라 가지고 할때길 가르쳐 주고, 응? 누가 힘들어 할때내 마음 속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누가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쫓아가지고 같이 거들어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게 하나의 공덕으로 쌓이고 그 공덕으로 쌓이다 보니 자기 위치에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건 나도 모르고, 그 서울 제자도 모르는 거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꿈, 자기 꿈에 그렇게 꾸면서 그 사실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옛날에 이 천일이 몇급 제자인지도 몰랐는데, 어? 천일이. 천일도 꿈에서 큰 기차를 주면서, 이거 네너 가져. 하고 줄 때, 어, 나 이거 내가 운전 어떻게 해요? 이거 차고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그럼 나중에, 그냥 가져. 그래, 그래. 그럼 어떻게 가는 건데요? 1급, 1급이면, 1급 제자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1급이요? 나는 몇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천일이 2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렇듯이 그렇게 아는 거야. 응? 자, 그 꿈, 꿈 얘기 조금 되지면. 그러면 그 서울전에 붙잡혀 갔다가, 무땡땡귀인이 풀어주거라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빠져나왔어 그러면 그것만 내가 무슨 무슨 성인이라는 것만 땡땡성인 알고 끝나는 게 아니지 내가 어떤 실생활 살아가면서 나쁜 놈들이랑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갑자기 막큰 사고가 날 상황이 됐어 저승사자가 리로막 대기하고 있어. 그, 저기, 그, 영화, 그, 도깨비 마냥. 저승사들이 버스 정상에 다기다 그래도 어떻게. 저분은 성인이니까 건들지 말거라. 내지는 보내드리거라. 이게 되는 거야. 크게. 즉, 어려움과 나쁜 것,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기준, 기준점인, 아니, 기준점이 아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특허, 아, 특허라고 할까? 어, 자기 그, 있는, 자기만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 했으면 끌려가가지고, 움에 져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죽었지. 그런 경우는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매사에 조심해야 돼. 매사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 나도 될, 나도 성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될수 있어요. 될수 있어. 그거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빌고 막 이렇게 해서 성인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먹은 마음 없이, 응? 가진 게 없더라도 그렇게 행하고 실천을 했을 때내 스스로 자복으로 나 성인이야. 나 귀인이야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하늘에서 하늘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들도 사실 수가 있어요 단지 그걸 늘 얘기입니다만 행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예요 아셨죠 <웃음> 그리고 음. 어제 어, 그 서울자랑 문자를 막 주고받다가 너무 길어 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한참 을 했는데 천일이 연어 제자들 꿈도 천일이 꿔주지만, 또 천일의 입장을 연어 제자들이 또 그렇게 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천일을, 천일 이야기를. 그랬는데 그 제자가 자기 꿈속에서 이 천일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도 볼 일을 시원하게 보는데, 어? 누르는 게 그냥 잔뜩 있었나 봐요. 어? <웃음> 그러고 천일이 구다러 간다고, 구다러 가 나서는데, 어, 그 서울 제자애가 주변에 뭐 흘린거 없나? 스승님이 뭐 어, 구하는거 없나?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돈이랑뭐 뭐 지갑이랑 있어가지고 지가 찾아들고 스승님! 스승님이 <웃음> 된다고도 <그만. 웃음> 아, 그 얘기가 자기가 꾼꾼 꿈, 꿈 중에 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웃음> 아,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웃음> 뭐긴 뭐냐? 뭐 좋은 일 있겠지? <웃음> 그러고 말았어요 말하는데 자 오늘은 그그 그니까 그 서울 제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고 나니까 성인이야 그죠 자고 나니까 자기도 성인인지 몰랐어 응 성인인지 모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성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그 꿈으로 본인 아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예, 철일 변에는다 도법제자들이 많아요. 응? 도법제자. 도법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도법, 도줄제자 중에도 또 분야가 또다 달라요. 분야가. 세 분에서. 그러니까 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공무원 하면은 통해가지고 공무원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 세무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환경, 한경, 환경직이 있고, 다 다르잖아.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의미. 자, 천일 그, 김치도 알타리에다 담았는데, 이번에는, 아, 저번 알타리가 아니고 열무. 올 들어 첨 담았어요. 첨 담았는데, 천일이 좀안 짜게 담는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싱거워탈이고, 크 해서 이번에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했는데, 작품이 안나올까? 뭐 그런거 다 넣었어 막 강황까지 넣었어 강황, 당귀 <웃음> 무슨 열매에 그걸 넣냐고? 뭐 FM에 어딨어? 내 맘대로지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잘 보내시고 음. 음력윤달이에요 윤달 2월 어, 또 이렇게 또 시간이 가요 자 여러분 모두 귀인이 되든 성인이 되든 응? 열심히들, 열심히들 사시면 귀인도 되고 성인도 되고 다 돼요. 알았죠? 어, 오늘 여기까지. 아셨죠? 음, 끝! 비가 이제 모졌어요.